안녕하세요 영지에서 온 CM ADD 이지하게 플레이하도록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전투력 2000에서 7000 정도에 계시는 모가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용맹한 자요이 땅을 지배하 오늘의 가이드 바로 용맹의 땅입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에서는 용맹의 땅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용맹의 땅은 용맹의 증표를 소모해서 참여할 수 있는 오인 파티 플레이 컨텐츠입니다. 제한시간 동안 용맹의 땅 필드에서 몬스터를 처치하여 많은 경험치와 은하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3단계까지 30분, 4-6단계까지는 1시간의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난이도에 따른 권장 전투력마다 소모되는 용맹의 준표가 다르며 최소 입장 전투력 기준 2400부터 최대 7200까지 존재합니다. 용맹의 땅은 몬스터들도 많고 리젠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가방을 이용하거나 잠시 상점을 다녀와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동료가 적을 제압할 경우 모든 동료가 보상을 획득하기 때문에 꼭 5인 풀파티를 만들고 입장을 해주셔야 핵기득 솔로이신가요? 괜찮아요! 혼자여도 걱정 마세요! 공개방 설정 버튼을 누르고 30초를 기다리면 다른 모험가가 참여하지 않아도 모험가의 허상들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보상도 그대로 획득할 수 있으니 엄지척! 여기서 드리는 에이든의 꿀팁! 빠밤. 핫타임 버프 효과, 가주의 축복 등 기타 다른 효과를 받으면 더 많은 경험치 또는 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 꼭이점 참고하세요! 이상 엘타 강사 에이든이었습니다. 컨티뉴!